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제가 이번편이 10 구화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구독하시고 18편까지 보신 분들은 제 성향에 대해 조금 감이 오셨을 텐데요. 저는 AS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어, 그래서 물건을 구매할 때 소모품이 아니라면 AS가 중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공구 유통회사는 AS를 어떻게 처리할까? 아니 썸네일에는 2019년 6월트 전국 매입 1등은 어딜까? 라고 해놓고 낚시하는 건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공구 유통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라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우스갯소리로 공구 업계에는 공구 유통 회사 빅포 가 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도 그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공구 as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업체에 가서 이제 물건을 받아옵니다 이제 as 할걸 받아오는데요 근데 이게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pb 제품 하나는 타사 제품 pb 제품은 말 그대로 이제 공구 유통 회사에서 브랜드 찍어서 나오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일반 유통업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마트는 노브랜드 다음에 코스트코는 클랜드 이런게 pb 제품이고 그 다음에 공구 유통으로 한정 지으면 이제 뭐 c사의 땡마토 그 다음에 m사의 툴라땡 예, 그런 거고요. 참고로 이 공구 유통 회사는 pb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pb는 인지도 쌓는 데는 좀 힘이 들지만 한번 인지도가 잡히면 이제 마진이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공구 유통 회사는 될수 있으면 영업사원들한테 pb 제품 많이 팔라고 하고 인센티브도 많이 줍니다 제조처가 같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조업체는 이제 워낙 실력이 좋아서 디월트에서 OEM 맡기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제가 아까 언급한 빅포 있죠 빅포에서 거, 빅포가 거기서 물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조처는 똑같은데 땡마토, 툴라땡 이런 식으로 포장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사 브랜드 제품 이 제품은 시장에 일단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파는 데는 딱히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다 팔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도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전동 공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월트 2019년 전국 매입 1등은 대형 공구 유통업체가 아닙니다 그 심지어 아까 제가 말한 빅포 있죠 빅포 중에 한, 한 곳은 전국 탑10 안에도 못 듭니다 아니 안듭니다 그리고 제가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전국 매출 1등은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전표를 오픈하지 않는 이상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매출을 이 정도 하니까 매입도 하겠지 라고 해서 이제 보통 매입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 매입에도 약간 허수가 있습니다 그 전동 모 전동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겁니다 외제차 한마디로 그해 매입 1등한테 외제차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업체들끼리 경쟁시키는 겁니다 뭐 솔직히 공구가 무슨 뭐 신선제품도 아니고 이제 쌓아둔 다음에 하나하나 팔수 있으니까 이제 상위권 업체들은 노릴만 하죠 그래가지고 그차 가지고 자기가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차를 또 팔아서 또 자기가 이문을 남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보다는 매입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듀월트 전국 매입 1등은 바로 천안에 있는 두땡 공구입니다 인터넷으로 공구 구매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터넷 판매업체입니다 그러면 공구 유통업체는 왜 마진도 별로 안좋고 한데 전동공구를 취급하냐 명색이 공구업체인데 전동공구 업자니좀 그렇거든요 사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댓글에도 한번 써놓은 적이 있는데 공구상 입장에서 전동공구는 계륵입니다 솔직히 마진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두자고 하니 공구상에 전동공구 없는 것도 좀 그렇고 약간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공구 유통업체는 전동공구를 믿기 삼아서 자사 pb를 자는 심리도 있고요 하여튼 물건을 받아서 이제 제품 처리 신청서에 이제 씁니다 뭐이 물건은 이제 어디, 어디가 안좋고 그런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언급했죠 pb 다음에 타 브랜드 나뉜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는 pb는 이제 pb 담당 부서장한테 가서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타 브랜드는 이제 담당 부서장한테 가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각 브랜드별 그 여직원한테 이제 결제 서류랑 물건을 주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요어 근데 제가 사과의 말씀 하나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불량조절에 실패했어요 가지고 다음주에 이제 전동공구 뭐 보쉬, 디월트 뭐 계양, 아임사 이런 것들을 이제 공구 유통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